역량껏 아, 항상 조건을 붙이세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 볼때내 양심은 이런 말을 한다. 요정도로만 항상 분석하세요.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의 정보를 다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요즘 안 좋게 나와서 제, 저도 양심에 너무 어긋나 보이고 나를 배리하지 않아서 막 싸붙였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뭐 신변이 아주 큰 중병이라든가 뭐큰 일이 있었다. 나중에 알고 나면 미안해질 수도 있죠. 즉 그러면 그때 양심분석은 하나만 하나 아니었나 이러지 마시고 항상 양심분석을 하되 변수들을 항상 그 감안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자명한 생각 아닙니까? 요걸 받아들이세요 내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전제하세요 이게 역사학에서도 기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아요 역사학은요 아주 위험한 학문이에요 자명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논문을 써 가지고 뭐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실컷 써놓죠. 유물 하나 발견되면 다 날아가요. 현재 유물의 근거에서 내린 결론이지 어디서 뭔가 하나 발굴됐다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떨어요. 반가우면서도 떨어요. 왜 반갑냐. 유물이 없는데 하나 나왔다니까 또 역사학계 엄청난 진보를 가져다 줄 거니까 반갑고 한편으로는 내 기존에 썼던 논문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은요. 특히나 자명하지 않은 논문은 절대 통과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학, 그 역사학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사관이 치우칠 순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도요, 기본이 역사학자들을 만나서 이게 보면 중을 정말 잘 잡습니다. 균형을. 왜 그러냐면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 어떤 학문보다 그런 투철합니다. 그래서 그 석사 과정이 있죠. 다른 학문은 한 2년이면 나오죠. 여기는 저 때만 해도 3년은 더 걸렸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돈도 안 되는 학문이 시간은 또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하 교수가 볼때 너는 아직 이런 재료들을 균형 있게 다룰 시각이 안돼 있다 하면요. 무슨 특별한 이유 없어도 논문이 뒤로 빠, 이제 빠꾸죠. 그러니까 막연해요. 그, 그러니까 노련하게 다루는 안목이 생길 때까지. 이거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 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섣불은 가설을 이게 아주 금지합니다. 뭐는 과거에 뭐 김옥균이 어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거 가져오라 그래요. 요 말의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지. 이런 논문 훈련을 받아서 사학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정치인들이 역사학, 뭐 노느라, 시의하느라 공부를 안 해서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사학자를 다 불러서 역사책 쓰겠습니까? 예. 나름 사명감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되 저는 저 같으면 이 사관이 하나, 양심사관으로 좀 귀결되게 자꾸 좀 이런 작업을 더 하겠어요. 예. 좌측으로 치우친 사관이 좀 중심을 잡게 돕는 그런데 우측, 이 우측으로 이우측 과하게 틀어버리려가면 반발만 심해지면서 더더 더 좌측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당장은 뭔가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지만 민족의 미래를 봤을 때 별로 좋지 않고 저는 좌측으로 간 사람들을 설득해서 양심으로 중도로 돌아오게 하는 게더 중요한 작업인데 이렇게 버리면 서로 크게 싸우고 분열만 되지 않을까 하는... 괜히 혼자 걱정합니다 그래서 나란 <웃음> 일을 해서